예, 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글로벌 티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나 찍어가지고 세 군데를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예, 그 그렇죠. 뒤에 저 뭐가 마, 많이 붙어있니다 이게 협찬사가 아니고 네. 그, 그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협찬사. 그처럼 생각해가지고, 야, 세 군데서 돈 들어오냐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웃음> 방송 하나를 찍어주세요. 세 군데에 내보내면. 네, 네. 네. 그렇죠. 좀 특이한 <웃음> 케이스를. 예,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이세군데다 이게 보시는 독자층이 틀리거든요. 네. 네. 장군의 네. 소리는 이제 그 네. 주로 장성분들, 이 안보 분야 이쪽 분들이 많이 보시고, 음. 글로벌 지펜스 뉴스는 이제 40대, 50대, 60대 그 주로 이제 사모님들. 음,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 음. 전국에 음. 계시는 분들, 또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음.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이 설거지 할 때, 혹은 집안 일할 때, 음. 틀어놓고 드, 들으시는 거예요. 음. 그, 아, 그런데, 네. 신동무 자유역 TV도 그, 지난번 음. 방송, 그 누가 여자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예. 아니, 그, 기다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웃음> 저는 뭐 구독자가 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예. 겨우 이제 만 한, 천오백 음. 명? 뭐이래 되는데, 예. 방송을 또뭐 일주일 한번 정도 하니까. 네. 예. 예. 그뭐 그래,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 예. 예. 그뭐 저는 뭐 지금 재동님하고 지금 그2 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음. 올해 지금 이번이 97회입니다. 네. 그런데. 107회. 아 107, 107회. 예, 예. 아, 107회. 예, 예. 어. 예. 어, 오래됐습니다. 예. 많이 했 그,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가 그 재동님의 그 행사만 그. 잘생긴 안보에 밀려가지고, <웃음> 아, 제가, 뭐, 제가 점점 그냥, 못생기게 <웃음> 나오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느낌이. <웃음> 아, 그래. <웃음> 사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웃음> 제가 자 아, <아니>, 저희 <웃음> 집사람은, 그냥 농담이지만은 예, 예. 아, 둘이 잘 어울린대요. 자연스럽게. 아무튼 간에, 저희가 복잡한 안보 이슈를 조금 일반인,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 언어도 그래. 좀 수준을 낮춰가지고, 예, 예. 일부러 예, 예. 좀 쉽게 만듭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쉽게 한, 한다는 걸좀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국민이 쉽게 <웃음> 이해하는 게중요 네, 예,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 저희가 음. 예, 이게 또 쉽게 말씀드리니까 야, 너 전문 용어를 모르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예, 예. 그게 아니고 일부러 쉽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지금 뭐 이게 난리가 난게 지금 음. 국방부에서 우리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제 피겨 아저 피살되고. 북한군에 피살되고 이제 뭐 불타고 하는 그 시신을 소극하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감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에다가 알려주지 않았다 해군, 그러니까 그렇죠. 해군이 야, 뉴스 보고 알았대요 야, 어이가 없어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예, 예.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내가 지금 해군 출신이니까 예. 해군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아 해군이 그 상황을 알아주면 당연히 국제상선공통망으로, 그죠 아, 북한도 우리 쪽에다저 이야기 연락을 오, 오래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실종된 날 북한이 경고 통신했다. 경고 통신했고, 아니 작년에 음. 예. 북한이 자기들이 실종자 생겼을 때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서 우리 경배함에그저 예. 찾아 음. 찾으면 그 소환해 달라, 그걸 두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당연히 우리 해군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예예. 북한에도 상승 공통말 우리한테 경고 통신을 보냈으니까 그죠, 그죠. 당연히 저기에 신해서 정치를 그 할거아닙니까아우리저저저 예. 국무원이 한명 실종됐다 예. 그러지도에 예. 그 그거 그쪽으로 어떤 애들을 성이 높으니까 예. 그 보이면 좀 빨리 달라 예. 그리고 그걸 빨리 좀소소 그 소, 소환해 달라 예, 예. 그이기 당연히 예. 하, 그 상식적으로 하게 하는 거거든. 예예.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그 10월 15일 날. 해군복국정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도에 예. 그래서 해군총장한테 그 질문을 한 거야, 국회의원이. 예. 그 해군을 왜뭐 이렇게 따지셨으니까. 어? 그 해군참모총장 구석중. 예, 그 제하고 제가 저, 제 밑에서도 근무도 하, 했거든요. 예예. 사람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예예. 어, 몰랐다. 예. 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래, 이래. 그러니까 어? 이거 무슨 소리냐? 하니깐 실제 몰랐던 거야. 그러니깐 올해 아. 그... 회수구 공무원이 그 실종된 게 9월 21일 12시 51분에 정확하게 실종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정, 실, 자정 넘어서죠. 실제는 공 예. 1시 35분부터 예, 예. 조타실 단쓰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 예. 그 자리 떠난 이후로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 실제 실종은 공항시 35분에 최종 목격된 데부터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실종 신고가 1 2시 51분에 됐으니까 그그딱그 1시간 9분 후부터 예. 해군이 본격적으로 수색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언제까지 했느냐? 24일 11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언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때까지 무려 70시간을 예, 예. 전혀 영혼도 모르고 그냥 실종자가 생겼다니까, 실종, 단순한 실종 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그저 예.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게, 그, 저, 그, 북한에서 발견한 그감청을 알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총사를 또 저녁 9시 40분에, 예? 총사를 하고, 예. 그걸 또 기름을 발라가지고 4 0분더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웃음> 참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을 최악의 해군이 몰랐단 거야. 아, 말이 안 돼. 아, 이게 아니, 있을 수, 수 있는 우리가 거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통신선 막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첫날부터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웃기는 아니? 이야기야. 그 예. 청와대에서도 북한과의 군사 통신선이끊겨서 소통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예. 9월 2 8일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그니까 9월 2 8일날그 일주일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얘기 돼서, 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니까요. 예. 직접 육성으로 <웃음> 일주일 만에 그것도 예.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예.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야. 그니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게 상승, 상선 상선통신망은그 VHF-16번입니다. 제가 그 해양대학교 나와, 해양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 나와 배를 4년을 탔기 때문에 잘하는데 VHF-16번은 그전 세계 공통이에요. 막 한심한데. 네. 그런데, 근데 그 4.27 남북 그 판문전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요. 네. 제일 내전운것 중에 하나가 남북 그 청와대하고 네. 노동당 제 사모 사인가요 예. 그 김정은 집무실하고 예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하고 예. 핫라인을 설치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북 정상간에 중요한 사안 있을 때만 바로 그 소통되도록 돼 있다. 이 예. 자랑을 했어요. <웃음> 그럼 이거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한테 전화한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하면 전화해야 돼. 전화해야. 자, 무슨 군사 통신선이 막혔다는 게 있다 이그저 핑계를 대고 있고 말이야. 에이. 너무 저그한 게. 그오늘낸 뉴스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도 국정 감사에 서 네. 예. 지난 6월 16일 날그 남북 군사 저 공동 연락 사무실 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에 있는 예예. 그 폭파됐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우리 그 전단 그 대북 전단 그 핑계로 예. 김여정의 지시해 가지고 예. 근데 그 폭파된 그그건물을못 그 써. 그렇잖아요. 예예. 처참하게 폭파시킬 거다. 그렇죠. 예. 옆 앞에 있는 건물에 유리창까지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폭발을 시키는데, 이걸 운영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디서 운영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북한 애들이 운영한다고?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2 9명의그 통일부 직원이 나가서 건물을 했는데, 예예. 지금 15명이 아직 상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 같은 건물에요 폐허 같은 건물에? 그 어디에 근무하냐 이거야 그리고 그 예산이 그전에는 64억을 썼는데, 내년도 네. 예산은 3억 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한게 남북 통신 연락선 부분이 주목적이에요 아... 정신병력이... 근데 살아있는 지금 통신 연락단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예, 예. 김정은이가 예. 뭐, 저뭐 사과를 했다 하면서 예. 박지원 국가 정부 국가 뭐야 국정원장이 예, 예. 국회에다가 뭐 통지문을 가져왔잖아요 예. 공개를 했잖아요 예. 아 청와대 보고하고 예, 예. 그것도 뭐 조작이라는 설도 있는데 예, 예. 그러면 뭐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통전부하고 예.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남북 적십자 간에, 통신하는 예. 거, 그 다음에 통일부하고 또 북한, 그, 저, 뭡니까, 저, 저, 그 있잖아요. 예. 카운터파단고 통신하는 그 거, 이게 굉장히 통신에서 내가 보니까 한7 군데가 되더라고. 아. 다 잠자고 있었고, 예. 어? 지도도 안 했다는 얘기야. 예. 아, 그리고 해군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이종호 해군 작전 사령관도 똑같은 지언을 했어요. 아, 몰랐다 얼른 뭐. 아 이런 나라가 있을 음. 수 있지 말고 아, 그 해군이 적임 적입니까? 해군이 적임 적입니까? 해군이 적임 적입니까? 그래 그래 맞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이 또 코로나로부터는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어 무슨 뭐뭐 뭐 저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뭐 그러면서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뜨릴 때 한다는 이야기가 자유를 좀더 허용하겠다 아, 지가 뭔데 박농우그그 그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 자기가 뭔데 자유를 좀더 허용하겠다 그럽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제넘는 얘기지 주제넘는 이야기한 거죠 지가 뭔데 네. 그리고 뭐 정부인권을 갖다가 지가 그래, 뭔데 천인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인데 지가 뭔데 그 자유를 뭐 허용하니 많이 박농우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한다는 이야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고 지금 에볼라하고 같은 1급 전염병이라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급 전염병 같으면 에볼라 영화 보니까요 그 마을 하나를 그냥 통째로 그냥 봉쇄해 버리고 그냥 불질러 버리더라고 그 그냥 1급 전염병이면 그 정도로 위급한데 이게 뭐야 1급 전염병이라 말은 해놓고 경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뭐 피폐하고 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 단, 1단, 단계에서 1 단계로 낮춘다. 그럼 이건 전염병이 아니란 는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이 이 정권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해군 그 수당을 깎았는데 코로나 지원 때문에 어 간부 수당을 734만 원씩 깎았다는 거예요. 아니 해군 장교들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웃음> 그 깎을 깎을 돈이 <웃음> 어디 있어요? 어? 그게 해군 대위 기준으로 이제 예. 그래가적으로 734만 원이. 예. 그 시간의 그 무수당이 응. 지난 7월 달부터 삭감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 아, 이, 보시다 해군 대의 월급이. 예.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이. 그런데, 연간 734만 원의 <웃음> 수당을 깎았다. 이거는. 말이야. 이, 이, 이, 이 정권이요. 예. 재받아 짓이에요. 거기 해군이 있잖아요. 예. 저, 저, 육군, 공군 다 고생하죠. 예, 예. 경찰도 고생하고 소방공무도 고생하고 반지 <웃음> 제부분들도 고생하는데 특히 해군은요. 야, 예, 제가 평생 그저 해군 생활 했기 때문에 예, 알잖아요. 예. 군함이 1년에 말이죠. 반이상바다에 나가 있다고 아,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면. 자, 가자고 일단 헤, 헤어지잖아요. 가죠. 그죠. 예? 그죠. 그죠. 어? 그죠. 텔레비전 반응 가지 얼굴을 못 봐. 텔레비도 안나와 텔레비도 안 나오고 야구도 안 나오고 사람 어? 돌아버린다고. 그다음에 이게 자연 환경이 바다가 얼마나 배달 무너상해요. 예. 폭풍이 불다가 잔잔했다 가 파도가 일다가 말이죠. 예. 또 안개 끼죠. 그래도 항해장애물안초 이거 예. 이 자연하고 싸워야 돼. 예. 해군이 예. 예. 김해수 제도이 이거 저 페이스북이 그런 니으로그 너무 공금해 해군은 네 가지 측과 싸운다. 자연하고 싸운다. 예.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에 싸운다, 이까 배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심지어 네. 계속 24년 돌아가죠. 발진이 돌아가죠. 웅웅 하잖아요. 또 파도가 배에 탁 선체를 때리면은 꽝 하는. 충격이 그게 정안된분들은 충격이 다 몸에 전달돼요 예. 어, 잠도 못 자. 시끄러워가지고. 예. 돌아버리죠. 예. 예? 그런 게 소음과 진동에 싸워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뭐, 죠 고독, 가까운 가족 헤어진 거, 고독과 고독, 싸워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돼이네 네 가지, 예? 적과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아니 육군 공군은 저 그대로 줘 예. 초과 근무수다 시간 을 67시간인데 법정상, 법정상 예. 예. 그거 다 인정하고 하나도 사근된 게 없어요 근데 해군만 지금 저 67시간을 해상근무자가 저해 38시간으로 그 인정시간을 줄였어요 예. 육상근무자는 20시간으로 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간, 어, 해군, 육상군무 해군 대의를 기준으로 해서는요, 예. 734만 원, 그러니까, 원래 1046만 원을 받, 받았는데, 예. 예? 312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704,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4만 원이 삭감됐다고. 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최고, 장교 중에 최고 수령 계급이야, 대의가. 예. 근데 음. 소령분들은 그것보다 적어요. 그 예. 무수당이니까 아무래도, 저 계급을 많이 챙겨주잖아요. 예. 근데 부사관들 있잖아요. 예. 최저 수령 그 계급이 해군 하사인데. 예. 이 부사관도 말이요 예. 연간 489만 원 깎였네. 야, 야 이거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해군 하사, 그, 저, 저, 본부 얼마 되겠어요? 아니. 대의가 지금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하사만 움직여도 해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은요. 음. 굉장히 잔인한 정권이야. 어 해부적입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더 챙겨줘도, 그리고, 그리고 국방계, 뭐, 2010, 2020 해가지고, 장병 추후 개선한다고 말해요. 예. 지금, 저, 저, 병장 월급이 말해요. 100만원씩 주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 직업 군인을 예. 예 가족도 있는 직업 군인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할수 있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해군을 이렇게 죽이는 거는 자 보이죠 이거는 해군은 기술군입니다 기술군이기 때문에 이 고도로 장기간 걸쳐 가지고 고도로 숙련된 그 요원들이 많아져야지 해군 그 함정을 저기 유지 보수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안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해군을 떠나갔다 해 해경은 또 돈이 많대요 해경은 그..저기..돈이 많대.. 그군이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거 그러면 거예요? 전부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 잠수함이고 뭐고..저기..누가 운영하냐고.. 아..제가..저..해군샷 뭐안 했으면은.. 예.. 또 조금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예. 아..이..이걸..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작전을 나 갔는데.. 국방부..그..저..어? 음. 관청첩보도 예..어? 해군은 일찍 안,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런 그러니까 게 완전 헛고생한거 아니야. 지금도 수색 작업, 작전 하고 있다는데, 해경하 해군이. 쇼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예. 이거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워낙 그, 이것 때문에 대통령부터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예. 수색하는 시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실종. 음. 북한이 불태운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 그쇼좀 그만하고, 어? 그 다음에 이거 해군들 이렇게 가족하고 헤어져가지고 그렇게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군들 이렇게 홀다면 제바다요 나 진짜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그 그러니까 더불어 아, 눈물이 나려고 그래 이거 후배들 생각하니까 아니 그 저도 아. 저도 그 해양닭을 하고 배를 타고 상선타고뭐 이렇게 그 바다를 나가서 다녀봤기 때문에 이 해군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다 나가서 고생을 안 해보시면은 뭐 모릅니다 왜냐면 또 특히 우리나라 해군 배들이 요즘은 그나마 뭐 저기 만톤 넘어가는 배가 나오지만은 다 사천 톤0 0톤막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겨울철 되면요 이게 밥도 못먹죠 밥그릇이 확 날아가 버린다고 밥그릇을 잡으면은 안에 있는 미끄러지미끄러지 국이 확 넘어가 버려요 국이 그 해군의 식기가 예. 전부 접시로 돼 있거든. 예. 그래가지고 저 식탁에 테이블 보가 있잖아요. 예. 도칠 때는 물을 뿌려. 예. 그러면 이 접시가 이게 물에 마찰력이 예. 높아져가지고. 예. 이 음. 바닥에 안 떨어지게 그렇죠. 하는 거야. 예. 그, 그, 그, 저,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접시를 쓰거든요. 예. 그 해군은 저밥 텀부터 접시에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예. 그 근데 이게, 예. 파도가 막 이렇게 치면은 막 접시를 붙잡고 이렇게 밥을 그, 먹는 거야. 밥을 안 먹고 식사를 안 하면은. 안 하면 안 돼. 하루에 최소한 8시간 항해 단계에서 해야 되고. 예. 그 다음 주간 중에는 또가업을 해야 돼. 예. 그 해군은요, 출동근에 초과 근무 시간 무슨, 월 67시간을 뭐3 8이 웃기는 거고요 네. 하루 종일 근무라고 보면 돼 하루는 24시간 근무해 네. 해군은 24시간 근무 네. 배에서 그러면 이게 네. 저 파도가 치더라도 배물미가 나더라도요 네. 좀 책임이 먹어야 네.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하고 뭐 근무를 서고 네. 하잖아요 장기. 네. 그러한 데도 이 수당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다 <웃음> 더주도 마뭐 하죠 더주도 러 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고. 눈물 날라고 그랬는데. 에, 진짜, 저도 뭐, 옛날에는 뭐, 저, 에, 빵, 그러니까 하도 오바이트를 하니까 나중에 먹을, 토할 게 없으니까 뱃속에서 시꺼먼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소위 똥물같 있기는. 그, 뭐, 그랬는데, 에이, 그러니까 그거를 토, 잘 토하는, 토할 때 편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냥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입에 쳐놓고 삼킨다는 개념입니다. <웃음> <에. 웃음> 그냥 빵이고, 뭐고, 그, 밥이고, 국이고, 뭐, 그냥, 그냥 개밥같이 만들어가요.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삼키, 그냥, 삼키는 거 씹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나중에 토할 때, 속에서 피가 안 나오거든. 그정도로 고생한다고. 근데 이게 제가 개인식 생각이 수당 깎이는 날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저, 1992년, 93년에, 예. 그 해군참모총장 수석부관을 했어요. 예. 대통령 그 때. 예. 그런데, 그 참모총장 특이하게 수석부관을 보통, 그제측근이잖아요 예. 그, 총장이 바뀌었, 수습관도 바뀌는데 후임 참무 총장이, 아, 그대로 근무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후임 참모 총장이 내가 1년 모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파을 해보니까, 아, 이거, 제가 그 문제를 좀, 그늘을 드렸거든. 해군 백력 예. 문제 때문에, 제가 인사에서, 장교 인사 담당을 했거든. 예. 1년에, 이런 그, 호해함이 두 척. 예. 어, 초계함 있잖아요. 천안함 같은 배. 예. 그, 초계함 총2 8치이거든요 예. 열척이 그에 인수를 받았다니까. 아, 아, 아. 조선소에서.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고속정 내척, 그 다음에 유도탄 기지대 세 군데 창설, 이런 말. 정창설 부대가 엄청 많았는데, 해군이 예. 병력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걸 다 충원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음. 1년 동안 그 근무를 하면서 88년도에. 그러니까 이거 왜 해군 병력이 이렇게 없느냐. 정원, 정원이 안 돼. 음. 야그군 진짜 정원에 묶여가지고. 예. 그럼 음. 육군이나 공군에서 주리에 가서 해군을 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한계가 왔어. 그래서, 당시 김홍렬 참고 총장이라고요. 예. 어, 재장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음.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청빈하고. 근데, 이분이 도저히 안, 되, 안 되니까. 예. 그, 관리 대기함을 지정한 적이 있어요. 음. 그 해군 군함을 인수하는 배에다가 우선 여야 되니까. 충을을 예. 해야 되니까, 기존 군함 중에, 좀, 그, 날가배 그, 있지 않습니까? 노원함 예. 그럼 노호함인데, 병력을 많이, 그, 저, 타고 있는 배이 있거든요. 예. 예. 그백력을 빼가지고, 예. 최소한 부두에 관리만 시키고, 예. 음. 작지는 못하죠. 음. 빼가지고 이었다니 이게 소위 관리 대기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음. 그래도 청와대에서 그때, 김영상 대표님이 그, 뉴스에 나왔어. 아니, 해군이 병력이 없어가지고, 멀쩡한 배를, 예. 부두에 묶을 정도가 됐느냐. 에. 그래가지고, 겨우, 어. 그, 저, 정원을 조금 정원을 했어요. 예. 한, 한, 이천, 한, 뭐, 한, 백명인 정도인가. 예. 어, 그래서, 부사관들이 주로 많죠. 장교는 뭐, 별로 늘어난 게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 급한 거를, 예. 어? 그, 저, 일단, 배를, 그, 전력화를 시키게 되잖아요. 예. 조선 인수를 해서.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해군의 백력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백력만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 이, 해군군무 하면, 저, 해상에서 축동나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예, 예. 육상에 들어오면요, 더 바빠. 정, 서류가 산더미처럼 있고, 준비준비 유지하는 게요, 육상에 들어오면 계속 야간 뭐, 10시란 12시면 이래, 근무를 음. 한다니까요? 해군 장교들이 특히. 그, 거 그, 뭐야.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해군, 어, 장교 부사관들을 갖다가, <웃음> 육상이든 해상이든 이 수당을 갖다가,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이렇게 예. 무자비하게 사건 예. 예? 할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이, 능느냐, 이거야,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회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군인이 돈 밝힌다고 핀찬을 줬대요 아, 아니, 아니 그러면 제... 정치인들 월급 깎아가 주지 그러면 아니 청와대 강기정 뭐정국 수석이니 뭐이 사람 지금 뭐 옵티머스니 뭐 라민이니 전부 다 비리사건이 지금, 비리 지금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 왜 청와대 어, 간부들은 돈 밝히는데 그게 야, 이게, 이게 7월달부터 삭감한 이유가 예.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 230억 예. 230억이 없어서 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야. 그게 지금 라임, 라임, 옵티머스 이거 뭐 지금 뭐 근력행 비리, 말고 뭐그 게이트로 지금 막, 그, 그, 그거 뭐, 조단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가 넘잖아, 어. 조가. 그죠. 그거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 구상권 청구하면, 그렇게, 뭐, 코로나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죠. 230억이 그래. 요새, 대 해군, 저, 어. 간부들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가지고 그거 다 환수하고 가면, 이건 뭐야, 어, 2,300억도 마련하겠다 야, 이거, 마... 이거는, 이거는. 그, 그, 그, 그 가족이, 현적이 뭐, 진화를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네. 해군 가족이 그걸, 저, 아는 <웃음> 국회는 있었겠죠? 예. 네. 그, 저,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국, 그것도 국회 국방위원 하는, 예, 예. 의원실에 전화를 하니까, 예.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냐. 아, 군인이 무슨 <웃음> 돈을 밝히냐고. 그리고 뭐, 어?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면 수당 지급이 <웃음> 하나? 야간 전투하면 다 돈으로 계산해 주냐 이런 소리 했다는 거냐. 야, 국회의원들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 <웃음> 예? 국회의원 그 보좌관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알라 떨어뜨고 다 그렇습니까? 저 죄송합니다. 그참그 아, 아, 그 안타깝네요. 네. 그참 한번 한번 실상을 좀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아이 정도는 위로를 해야지. 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작가만큼 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저기 못 굴리게 해군 함정을 못 굴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 해군이 출격냐 이게야? 네. 아 근데 북한 <웃음> 북, 북한보다 해군을 눈치를 더 봐야 될거 아니야? 우리 아 그런데 그리고 대대통령 국군 동수 권자면은 예. 자기 보호하잖아. 그죠 북한군보다 안 챙긴다니까. 그러니까. 쉬앙,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저기 뭡니까 북한군은 못 믿고 한국군은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한군은 총주문는 지한테 쏠까봐 겁이 나고 가지고 총알도 못 주는데 한국군은 절대로 안 쳐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또열받침는 예, 하나 더 예. 있어요. 지난 8월 달에 왜그 구월 달에 그그저 한미연합 예예 예. 지휘소 훈련을 했잖아요. 예, 예. 그것도 훈련도 엄청 줄이가지고, 예. 음. 제대로 기동훈련도 안 해. 지휘수 훈련만 하는데, 예. 근데 해리스 대사가 그래도 한미연합이 이제 전기, 전기훈련을, 예. 연합훈련을 한다니까, 해군에서도 가장 그, 긴장도가 높은, 해군 예. 이함대 사령부, 예. 한번 방문해서 격려하고 싶다. 예. 그리고 연락을 하니까 해군에서 뭐 당연히, 아이고, 그냥, 아이고, 고맙다고. 예. 당연히 방문승인 됐는데, 예. 국방부에다가 보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국방부에서또뭐 청와대가 보고를 했겠죠? 예. 당연히 인가 취소 취소 방문 취소 이야 그래가지고 참. 그 핑계가 예. 코로나19 방역 핑계를 됐대요 아이고 소리 하고 근데 실제로는 중국하고 북한 예. 눈치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본체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요 지금 한미동맹 균열이 예. 심각하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저 서훈 국가안실장이뭐 며칠 전에, 그, 미국 갔다 왔잖아요. 안보실장도 예, 뭐, 예. 만나고, 예. 그 국가 보좌관도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예. 저, 홍표 <웃음> 국무장관도 만나고, 뭐, 사진도 보도가 됐는데, 이동맹군이 예. 심각하다니까. 그러니 이게 종전선을 계속 대통령부터 뜯으니까, 예. 무슨 비핵화도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화 이런 거 자꾸 뜯으니까, 예. 어, 비핵화도 안되는데 무슨 그걸 전자권 전화를 하며 종전선을 예. 예. 하느냐고,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리고 커데에 커데도저저저 저, 저, 대중국 봉쇄 뭐 인도 태평이 질려 거기 요구를 했는데 아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이내 네 나라는 대소 예. 그래 일본서 그저 컴퓨터까지 와서 회의도 했잖아요. 예예. 우리나라는 오게 됐는데 취소해버리고 안 오고 그죠. 삐걱삐걱해 음. 동맹이 균열이요. 피어 피어가 피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저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폼페오 장관이 종전선언은 비핵하고 따로 노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근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뭐랬냐면 야, 70년 전에 동맹 미국 선택했다고 우리가 지금도 미국 선택해야 되냐 이게 뭐야 동맹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이게 저명식 주한미 동맹국 대사가 예. 그, 그분또 헤리스 대사 미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해군 예, 예. 저, 저, 저, 사승계독 출신이잖아요. 예. 그 해군에 대한 또 애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뭐. 네. 당연히 해군 가고 싶죠. 또연합 훈련한다니까. 네. 아, 아, 그거를 그절하는 나라가 음. 어있어요그래 완전 동맹, 한미동맹 균열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 그, 이번에 그, 저기, 그 국방장관, 한미국방장관 기자회견을 미 국방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공동성명도 안 나왔죠. 어, 미국 측에서 이제 뭐 취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 아니, 한, 안보 협의회를. 예. 한국 삼나고, 이 미국 사고 매년 예예.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공동성명이 안되는 안보협의는 역대 처음에 처음. 그러니까, 그 뭐, 들리는 이야기 하면, 미국 국, 그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한테, 야, 이따구로 할것 같으면 딱 때려치우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뭐, 그, 런뭐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네. 수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예. 그거 가는데 왜 그, 공중금기로 타고 갔죠? 그러니까요. 참 웃기는 거야. 정신빠졌어 정신빠졌어 아 지금 그냥 대통령놀이 하는거예요 아니 그 아니 그러면 여기 한국 공중급유기나 공중급유하려고 산거지 지가 타고 다니라고 산겁니다 그러니까 예한대 네. 어? 이거... 3천억이 넘는 네 4대를 네. 네, 네 도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한 대가 빠지면 전력화 전력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급유기도 아, 예. 그게 그 공중급유 급유 그 관제하는 일은 일이 예, 예. 되도록 양성이 안 돼가지고 예. 운용이, 뭐, 한, 내가, 한, 절반도 제대로 못 하는 모양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미군 거, 미제, 그, 보잉거 샀으면은,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면 되는데, 유럽 거 사오니까, 그, 그, 뭐, 훈련이 됩니까? 미국하고, 장비가 틀린데. 그래 상호 운용성이 있거든. 상호 운용성이 나는 우리가 조금, 그 하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하는 게, 한미연합 동맹체제잖아요. 군사 예. 동맹. <웃음> 그럼 뭐, 무기체계 간에, 서로, 그, 연동이 돼야 되거든. 그죠, 예. 그게 상호 운용성이라고, 인터오퍼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내가 이제 합참 중력 근무할 때 상, 한미 상호 운용성 위원회, 그, 내간섭도 했다니까? 예, 예. 내가 근무했던 <웃음> 합참 진력기획과가 의무 중에 거기 또 들어있어요. 예. 주로 이제 력기회 해가지고, 저 그, 합동 진략 목표 기획서, 오개년께이수리하고 예. 하는 데 거기서부터 소요가 다 타는 거예요. 예. 그게 국방부 가면은 가 음. 국방 중기계획에서 이제 예산을 다 가지고, 이 집행이 되는 거건데, 예. 그렇지 않나요? 이거, 저, 저, 공동급이 우리가 저, 저, 저, 육, 육제가 아니잖아. 미제가 아니잖아. 예. 아니, 그 미제를 사야지 같이 훈련하면서, 야, 이거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제동님하고 저하고 핸드폰이 똑같이 갤럭시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터리 충전기가 제가 없어도 제동님꺼 빌려 쓸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장비, 우리나라 뭐 장비, 군용 장비들이 부품이 없으면 은 하다못해 미군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좀 빼줘라 해가지고 그 빌려가지고 그 뺏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유럽 유럽으로 사 오니까 이런 또라이 같은 하여튼 하여튼 하도 제가 이번에 오늘 방송은요. 예리받, 예리받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옛날 근무했던 해군 생활하면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아 해군이 적이 아닌데 예, 왜 이렇게 음. 개밤에 도토리도아니고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심지어 수단까지 깎아가지고 예. 그 불쌍한 우리 해군 장병들, 어 고생하는 장병들의 소위 쪽박이다, 쪽박. 예. 쪽박까지 그냥 깨뜨리냐 음. 이거야. 빼앗나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조선일보의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해가지고 야, 주적을 죽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 해가지고, <웃음> 야, 김규라 작가 예전에 저희 방송에도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올해 방송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맞잖아요. 주적을 죽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가. 주적인 북한군은 주적을 예, 빼고, 예. 예. 예. 그 주적을 사랑하는 거야. 예, 예. 대신에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 지휘를 받는 부하들은, 음. 부하들은 특히 해군은 음. 완전 적도 아닌데, 예. 이렇게, 예? 참바핀실를저저취급을 하느냐 이거야. 네.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야, 아, 있을 수가. 아니 없었네. 그리고 작전을 하는데 왜 정보를 안 줘?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네. 해군 참모 총장 같은 부수중 종장이나 이종호 해군 작전 사령관 같은 군배들은 만약 그 사람들이 착해가서 아 제가 좀한번 했어요. 어뭐 내가 이런 이런 참총장 못하겠다. 네. 어. 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사에 올린 작전을 하는데, 예. 또 우리 국민을 구하는, 구해야 되는데, 왜그 정보 안주느냐 예. 따져야지. 그니까. 따져야 돼다 따져야 돼. 너무 뭐. 착해서 탈이야. 아, 아, 이거 아, 이제, 아, 이제는 착하나이 컴퓨터. 저는 해군사, 근데, 자주, 어디, 가장 충직한 집단이 대한민국, 해군, 해군. 예. 나 해군이라 생각해요. 진짜 정직하고, 어? 조금만 잘해도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몸을 살아서, 밤잠 안 자고, 어? 충소하는 네. 집단이거든요 지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을 예. 불쌍한 해군 그 간부들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저 홀대를 하느냐 국민 여 이제는 우리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권리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따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해 가지고 야 코로나 저기 그 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진상을 밝혀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이 궁금하다 해 가지고 국민들 여기 광고가 냈습니다 여기 시민단체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시민단체 연합으로 우한폐렴 코로나 19 정치방역 진상규명 시민연대를 결성 코로나 19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여기 대수장도 들어가 있네요 뭐뭐 음. 어쨌든간에 이제 파리로 집회하고 예저저저 저, 한글로 집회 아니 차백을 뭐 차를 막300대를 동원해가지고 괜찮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예 완전 산성처럼 쌓아가지고 다 그냥 막았잖아요 예, 예. 코로나 이제 완화돼가 일진공인가? 예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음. 지금도 99명 이상은 안 돼요 100명 이상은 집회가 안 되는데 예예.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전철 타고 오는데요 예예. 타는데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꽉차 가지고 그래서 패스하려고 그러다가 이 방송 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막좀 좀 죄송한 표정 짓고 탔는데 예예. 전철 안 해요 숨을 못쉴직이에요 그런데 그 전철은 그래우 운영 내가 지난번에 747만명이 하루에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전철 예. 그렇게 하는데 전체에서 코로나 확진자 한명 놓을 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파리로 광화문 집회 그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음, 그렇게 말이죠. 집회 금지야. 어. 나쁜 짓거리죠. 그러면 뭐 전부 대모니까 막는 거예요. 드라이버스로 드라이버스로 그가 이게 전염병 확산한다고 드라이버스로 지차 타고 움직이는데 무슨 전염병을 확산합니까? 음, 가진 가진 그러면 가진 저기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차들 전부 다수톱시켜야지 하여튼, 제발 좀, 이 정권은, 네. 정직해야 돼, 정직하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정의도다 날아갔고, 예.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오늘, 그, 그, 해군 총만, 물명인 게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완전히, 그, 날 그, 저 실종된 날, 9월 21일 날, 저녁에, 예. 새벽 한신가왜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 초집했잖아 청와대에서. 예. 청대 NSC에서 말해요 예. 외교부 장관은 연락도 안서 왜? 빠져서 그런 거, 그거 물으니까, 이번 국감에서 왜 그거 안가다니까 어, 나도, 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 다음에 윤석열. 예. 평장도 이번에 청와대 수석이 5천만 원 전달했던 라이폰드 사기꾼의 검찰 진술을 수개월 지나 언론, 보, 언론 보,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음. 하. 그니까 밑에서. 예, 검찰총장 연무기고, 해군 예. 참모총장 연무기고. 예? 해군 작전사령관 연무기고. 예. 외교부 장관은 이사나 많아. 엄마, 니는 막 빠지라. 예. 그 완전히 그냥 저저 왕따식이 뿌리고 네. 이질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아. 오토 곤비어 부모님이 공무원 이번에 그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북한 거짓말과 싸워야 된다, 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피해자다 당신들과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 다른 나라 사람도 지금 어, 어, 한국의 어, 저기 우리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한테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써내는데. 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영혼 없는 편지 그냥 그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사인도 자기 친필 사인도 아니고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해군이 정입니까 해군이 부하 아닙니까 부하? 그건 음. 동수군자 대통령이 부하 아닙니까? 근데 왜왜 해군이 이렇게 정보도 안주안 주고 말이죠 음. 작전적 그다음에 응? 그렇게 환경에서 그렇게 고시하는. 장병들, 육국문도안 깎는, 음. 시간의 근무소당을 해군만 그렇게 깎는 이유가 뭡니까? 음. 그리고 주한미 대사가 해군 부대 방문해서 격리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대통령 지시 안, 안 겁한거 말고 뭐 확인 좀 해보세요. 예. 국방부 왜 그리 조치했는지, 청와대 안보실장이 왜 그리 조치했는지, 음. 확인 좀 해보세요. 양심이 있으면은. 음. 자, 국민 여러분. 예. 그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착한아의컴플렉스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어, 좋은 거 아니니까.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 헌법에 명실에 내 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근로의 자유, 어, 기업 경영의 자유가 침묵, 침해당한다 했을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